안녕하세요. 보드카 천먹은 역사왕의 보청왕입니다. 12년 전 오늘 북한은 연평도의 민간인 지역에 대량의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허인공론할 짓을 저지르는 북한군에게 민민의불벼락을 선사해준 무기가 있었으니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1980년대 에 우리나라는 M109A2 자주포를 천대 이상 면허 생산하면서 국산 자주포 개발에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이 M109A2 한국 재식 명칭으로는 K55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를 라이센스 생산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한국형 자주포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최정상급 성능을 목표로 말이죠. 뭐 처음에는 K9 자주포 뒤에다가 20mm 발칸을 달고 대공 기능도 부여하게 하자는 그런 주장도 나왔었는데요. 이런 주장은 당연히 조용히 하세요를 당하고, 아니 정상적인 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존의 k-55나 팔라딘이 쓰던 155mm 38구 경장포보다 포신이 훨씬 긴 52구 경장포를 장착해 가지고 사거리가 훨씬 길었고요 기존에 쓰던 로켓 추진탄에 비해서 훨씬 더먼 거리로 날아가는 항력감소고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최대 사거리는 약 40km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약실도 굉장히 강화돼 가지고 기존의 팔라딘이 쓰는 것보다 더 강력한 장약을 놓고 쏠 수가 있었죠 1000마력의 강력한 파워팩과 그리고 현수장치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k 5 6 5나 팔라딘처럼 스페이드 뒤에 보시면 보전하여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그거를 받고 원래 사격을 했었어야 됐는데 스페이드를 박지 않아도 충분히 전후자우 전방위로 사격이 가능한 수준이었고 극단적으로 방향 시간을 줄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격 제원을 입력한 다음에 버튼만 눌러주면 포신이 알아서 윙 돌아가가지고 사편각을 잡아주다 보니까 엄청나게 방향 속도가 빠르고 반응 속도도 좋은 물건인데다가 관성왕법 장치로 스스로 위치를 잡고 내가 기준점이 돼가지고 포를 방향하다 보니까 이동 중에도 빠른 방향이 가능해서 원래는 이동 중에 갑자기 방향을 하라고 하면 5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K9 자료퍼는 단 1분이면은 이게 가능했었습니다. 또한 압도적으로 강력한 호신안정장 그리고 완충기를 달아가지고 포를 쏜 다음에도 호신의 각도가 거의 흐트러지지 않고 또 자동장전기도 굉장히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포탄을 15초 안에 세 발을 연사하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격통제 장비도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높은 명중률을 보여주고 같은 지점에 시간차로 세 발을 다른 각도로 빵빵빵 발사해가지고 세 발을 동시에 착탄시키는 TOT 기능도 K9 한 대가 스스로 가능합니다. 또한 사격제어는 지휘소와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PTCS 체계에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빠르게 방향에서 뽕뽕뽕 쏘고 튀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슛앤 스쿠스라고 하죠. 이런 능력으로 인해서 K9은 정확도도 뛰어난데 화력도 많이 쏟아 부을 수 있고 화력을 쏟아 부은 다음에 빠르게 진지를 이탈해 다른 진지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 내가 쏜 포탄을 역추적해가지고 위치를 알아내서 대포병 사격, 즉 역저격을 갈때그 위치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생존성도 뛰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단돈 37억원 K9보다 약간 더 성능이 더 좋은 PGH-2000이 대당 150억에서 200억원 정도고요. 팔라딘의 가장 최신형인 팔라딘 A6형이 배당 70억이 넘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혜자 가성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K9이 포탄 걱정 없이 뻥뻥뻥 쏘라고 로봇담이랑 자동이송기를 달아놓은 K10이라는 탄약보급장갑차를 따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사람이 낑낑대면서 45kg짜리 곱폭탄을 갖다가 적재해주지 않아도 K9이 탄을 다 쏟아부으면 K10이 와가지고 자동이송기를 K9의 뒤에 삽입해버린 다음에 포탄을 잔뜩 넣어줘버리는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K9과 K10 조합은 호병계의 사기템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K10까지 더한 이 모든 것들이 65억 원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품절인 바. 구매 문의는 한국으로 연락주세요. 한국은 2000년대부터 이 혜자 가성비의 K9을 무려 1000대 이상 도입해가지고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판매는 터키가 프로트라는 이름으로 이 K9은 라이센스 생산한 거 빼면은 그다지 신통치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전세계가 생각하기에 에이 뭐 한국제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 딴게 비지떡이라고 저거 중국제랑 비슷하겠지. 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2010년 11월 23일 오전 연평도에서는 당시 연평도 해병부대에 배치되어 있던 6대의 K9이 남쪽 방면을 향해서 훈련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이 훈련사격을 핑계로 계획된 도발에 나섰죠. 오후 2시경부터 연평도로 무장비한 포격을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총 170여 발의 포탄이 연평도에 낙하했고 연평도는 아비 교환이 되었습니다. 당시 K9 저주포 6대 중에서 2대는 적의 포격에 무력화가 되었고 한 대는 오전에 사격 훈련을 하던 도중에 재미 걸려가지고 기능 고장 상태라서 절반인 3대만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후에 급하게 기능 고장 난 K9을 두드러 고쳐가지고 반격에 참가시켜가지고 이날 포격전이 끝날 때까지 총 K9 4대가 80여발의 반격타를 북한군에게 먹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날 포격전이 종료된 뒤에 군은 세간의 질타를 받아야 됐었어요. 적이 도발하면 은 도발한 것의 세배로 응징해주게 했다고 호원장담을 했는데 북한군이 170발 샀는데 불과 80발밖에 못 샀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 해병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진 데다가 K9 6대 중에서 절반 정도는 무력화가 돼버린 상태였고 K9이 자랑하는 연사력과는 달리 군당 한 발도 제대로 사격을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간에서는 K9이 방산비리 제품 아니냐는 라 말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이날 있었던 폭격전에 전보가 밝혀지자 대한민국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날의 고작 K9 4대가 쏘아올린 80발의 포탄은 K9이 맞추고자 했던 좌표에 모두 정확히 떨어졌던 거죠. 다만 북한의 도발 초기에는 대포병 레이더, 적의 포탄이 발사된 곳을 역추적해가지고 적의 위치를 알아내는 레이더가 꺼져있었기 때문에 도발 원점을 알아내지 못해서 평소에 입력이 되어있던 무도와 개머리 반도에 있는 북한군 해안포대에 발살락게 됩니다. 비록 무도와 개머리 진지는 자연 암벽으로 잘 막혀져 있어가지고 유효한 타격을 입히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한국군이 쏘고자 하는 곳에는 그 좌표에 정확히 특히 칸이 낙하해가지고 무도와 개머리 진지를 맞추긴 했습니다. 만약에 이 자연암벽이 아니었으면 북한군의 해안포진지는 전부 다몰살대였겠죠 도발 원점을 타격하지 못했다는 라 기존의 발표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북한군의 2차 사격이 벌어지기 직전에 다시 대포병 레이더를 가동해가지고 북한군 2차 사격이 시작되자마자 도발 원점을 파악해서 그 방향으로 포탄을 날려보냈기 때문이죠. 비록 북한군의 도발 원점에는 정확하게 맞추진 못했어요. 그러나 위성사진을 보면 아시다시피 도발 원점보다 약간 벗어난 지점에 옹기종기 포탄이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정확한 탄착군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군대 가면 은총 쏠때 10점 만점에 얼마나 10점 많이 맞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 범위 안에 탄착군이 형성이 되는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점 조절만 살짝 해주면 은그 곳에만 탄착군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전 세계는 K9의 충악한 명중률을 목도했습니다. 도발 원점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격한 이유는 사실 K9의 정확도가 떨어져서가 아니라요 관측수단이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저게 도발 원점을 대포병 레이더가 찾았어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K9이 사격을 실시했는데 내가 날려보낸 포탄이 정확히 저게 도발 원점에 낙하했는지 약간 비껴 맞았는지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야 비껴 맞았으니까 오케이. 약간만 왼쪽으로 수정해서 쏴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관측수단이 부실하다 보니까 수정된 사격 재원을 산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못 맞췄던 거거든요. 물론 이 중에서도 럭키샷으로 한한 발이 살짝 비껴나가서 북한군이 사격하고 있던 방사포 바로 옆에 한 발이 낙하긴 했어요. 이 때문에 북한군도 약 10명 이상이 사망했고요. 30명가량이 다쳤다고 합니다. 즉 K9은 관측수단과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만 잘 갖춰져 있으면 내가 쏘고자 하는 좌표에는 정확히 때려 맞출 수 있는 포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분당한 발도 안 되는 속도로 사격했던 이유도 오전에 훈련 훈련하느라 포상에 있던 포탄은 이미 다 썼거든. 그래서 해병 대들이 탄약고에서 그 45kg짜리 고폭탄을 갖다가 띵띵대면서 일일이 운반해가지고 사격을 했던거죠 정말 우리 해병대 기압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격속도가 느렸던거예요 그리고 80발밖에 사격을 못한 것도 연평도는 섬입니다 내가 만약에 적으로부터 170발 사격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500발 쏘고 그랬는데 섬이다 보니까 언제 보급을 받을 수 있을지가 불확실해요 섬에 있는 모든 포탄을 다 쏴버렸는데 적이 상륙이라든지 도하면은 이거 완전 망하는거거든 그래서 80발밖에 사격을 할 수가 없었던거죠 혹시 뭐 적게 추가적인 도발을 대비하기 위해서요. 근데 뭐 북한군은 잘썼느냐 북한군은 76.2mm 사단포와 130mm 해안포로 거리와 영점을 처음에 잰 다음에 122mm 방사포로 폭격을 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방사포라는 물건이 원래 정확한 정밀도를 보여주는 무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원래 로켓을 넓은 면적에 대량으로 흩뿌려가지고 넓은 면적을 제압하는 무기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북한군이 쏜 거는 너무 처참한 명중률을 보여줬었습니다. 1 7 0발 중에서 대다수가 바다는 아무런 전술적인 의미가 없는 산에 낙하했고요. 그나마 유효타라고 간신히 쳐줄 수 있는 것은 30% 정도였고 심지어 그 중에서도 불발탄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탄약의 관리와 유지마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훈련도도 굉장히 낮고요. 연평도 포격전은 이렇게 한국의 판정성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좀더 관측 수단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찰재상과 대포병 레이더를 추가적으로 많이 도입하는 등보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K10 탄약보급장갑차도 더 많이 도입을 하게 되었죠. 또한 전세계에서 키 K9의 흉악한 성능에 매료되어가지고 그리고 가성비도 굉장히 좋잖아. 그래서 인도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에 K9과 K10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800대가 수출이 되었고요. K9은 그렇게 나토 공용급 자주포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K9을 추가적으로 사려고 줄쓴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니니까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K9이 이렇게 잘 팔릴 수 있었던 거는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 죽음을 무릅쓰고 필사적으로 K9을 운영하면서 맨손으로 탄약을 날랐던 해병대의 후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방산업계의 선전과 튼튼한 안보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분들한테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연평도 포격전에서 희생된 분들을 위해 묵념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